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 후 40일 만에 사망하였다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기재되더라도 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법 2016 가합 109353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이사건보험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유무 망인은 자신의 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이사건보험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6년 1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기 전까지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9년 12월 29일까지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과 급성 비인두염으로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만 있고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질병이 있었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대부분 외부 충격으로 발생하는데 망인은 하나병원에 내원하기 4일 전 두부의 상이 있었고 내원시 두피 부위에 부종및 발적이 발견되었으며 초기 CT검사상 소량의 경막하출혈이 있었고 뇌부종및뇌 압박이 심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추가적인 CT검사상 만성경막하혈종이 진행되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협진의 결과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부위의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비록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기재되어 있었고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시행한 폐엑스레이 검사상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에게 발생한 열이 떨어지고 피검사 수치도 호전되어 폐혈증의 가능성이 적은 점 사망진단서에도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으로 경막하 출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에게 특이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망인의 사망 전 경막하출혈의 양이 늘어나고 간질증상이 나타난 점에 비춰볼 때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막하출혈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신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과 출혈로 진단받았고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인이 명백하여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보임으로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건 보험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나 보험금의 지급 범위 망인을 직접 진료하였던 주치의인 F과 심장내과 담당 의사인 G가 심혈관 조형 검사를 통해 망인에게 심장과 관련하여 미미한 협착의 증상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심장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액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어긋나는 취지에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초탁에 일부 결과는 감정의사가 심장병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상 경험의 경험치를 통해 만연히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심장병이 50% 정도라는 추정의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